네. 기가 오는 9월의 그죠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 음, 시작 기도로 오늘 열 번째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느님, 오늘 저희들 또 다시 자리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희가 당신께 조금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당신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셔서 또 저희의 몸과 마음이 지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인데 이 시간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주셔서 당신께 다가가는 은총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채워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반갑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예 그래도 함께 이렇게 예, 참여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이제 저희가 벌써 4월 말부터 해서 이 여정을 시작했고 이 온라인 만남을 시작했고 벌써 열 번째 두, 자리, 두 자릿수 열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참, 참 시간이 너무너무 잘 가고 있는 것 같고 하루하루 이렇게 가는 것도 너무 잘 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9월 말 곧 10월이 되니까 참 시간이 잘 가네요 아, 아무튼 이렇게 어려운 중에 또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계속해서 신앙생활 신앙과 관련된 주제로 저희가 이제 모임을 한참 동안 하고 있고 계속되는 주제로 저도 이제 그때그때 그때 준비해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해서 이제 앞에 얘기를 이제 갔다가 오늘 하면서 조금씩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팍팍 뭔가 새로운 것을 이제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겹쳐서 지난번 했던 게 이렇게 겹치고 또 겹치고 또 겹쳐서 이렇게 흘러가는 듯한 느낌으로 이 시간을 준비하고 있고 네, 그렇게 모임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되는 신앙에 관한 내용을 나누갑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이, 잠깐만요, 이게. 자, 제가, 여러분들 지금 공유해드린 화면에 제 얼굴이 옆에 위에 조그맣게 나오나요? 성소국이, 성소국 화면이 나오지? 이게 제가 보고 있는 게여러분들 보고 있는 거랑 같은 건가? 그렇죠? 뭔가 좀 이상하다 아닌가? 잘 되고 있는 것 같겠죠? 네. 아무튼 여러분들 화면에 화면 이렇게 지금 그 ppt 성소문과 예신부모님을 위한 10차 온라인 모임 그리고 옆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조그만 창에 제 얼굴이 나오나요? 나오면 채팅창에 나온다고 답좀 한번 달아 주실래요? 제가 성소국는화면에서성서 이곳에서 이이나와서이서 이곳에서 이곳에서 이곳에서 까서 제가 안 나오고 제가 이 나오니까 좀 말만 나오고이곳이상하더라고요아제얼굴이 그러니까 나와요? 아네네네네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0차 모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하고 이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라 뭐 겹치는 내용이 많은데 또그 지난번 내용이 제가 생각할 때는 되게 중요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밴드에다도 도 초대 이렇게 메시지 남기면서도 이제 되게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우리 신앙이 이렇게 뭔가 여정이라고 했고 그 여정을 가면서. 이렇게 전환점 신앙의 전환점이라고 할까요? 뭔가 이렇게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한 단계 이제 올라서는 그 과정 그 포인트에 겪게 되는 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 오늘도 또 주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제 오늘도 그리고 아마 다음 주뭐 다다음 주도 어쩌면 다다음 다음 번 다음번, 다다음 번에도 이제 그 내용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정을 가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평탄한 여정을 이제 신앙이 깊어지는 여정을 가다가 이제 또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 차원의 그 단계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 음,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것인가 하느님이 어떻게 우리를 신앙을 더 깊게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끄시는가 이제 그 내용을 갖고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시간 내용을 먼저 좀 요약하자면 이건 지난 시간뿐만 아니라 이, 이것은 이제 계속 큰 주제이기도 하죠. 신앙은 하느님을 이제 믿는 것이다. 예. 하느님을 믿는 것이다. 말 그대로인 거죠. 하느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 이거는 분명히 하느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잘 생각해야 돼요. 예.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 기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른 차원이에요. 하느님 자유로우신 하느님 무슨 일을 원하시는 일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느님 근데 그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내가 그리는 방식 내가 기다리는 방식 내가 생각한 방식이 아닐 수도 있, 있, 있다는 얘기 이,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런, 거, 이런 차원까지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점, 점점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열심히 쌓아놓은, 쌓아놓은 내 어떤 경력이나 내 어떤 공로나 내뭐 기도의 양이나 뭐내 뭐 희생이나 내 선행이나 이런 걸 믿는 게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하면 하느님을 믿는 것이지 자유롭게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내 안에서 이루시는 그 하느님을 믿는 것. 이게 신앙인 것이지 우리가 이, 이 개념이 생각보다 약해. 이, 여기서부터 이, 이 신앙에 대한 이 개념부터가 잘못 설정돼 있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그건 내가 한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이, 이 생각을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놓는 것 정리해놓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정리가 잘돼 있어도 신앙생활이 여정이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순탄하게 이렇게 순항하듯이 잘 흘러갈 수 있는데 이이 신앙이라는 개념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내가 나의 뭔가를 내가 이룬 뭔가를 붙들고 있는 차원에서의 그런 개념으로 정리돼 있으면 자꾸 걸리 걸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가 자꾸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일들이 생기고 그런 일들에 자꾸 우리가 이제, 이제 걸리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신앙은 너무 당연하지만 하느님을 믿는 거.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잘 개념을 이 정의를 잘 붙들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신앙은 하느님을 믿는 것이다. 이 신앙 그 동안에 이 신앙에 대한 이 정의가 너무 이제 너무 이렇게 편중되고 고착되어 있지 않았는가? 이제 신앙 하면은 그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신앙에 대한 개념은 우리 편에서 하느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일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뭔가 그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 하고 뭐 이런 그분을 위해서 봉헌하고 우리가 뭔가 하는 일에 굉장히 신앙생활이 그쪽에 초점이 이제 너무 많이 맞춰져 있지 않았는가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신앙의 여정이 이제 이렇게 깊어지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금 얘기한 대로 이 신앙의 여정이 점점점점 이제 참된 여정으로 올라서서. 이제 신앙의 신앙의 여정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면 이제 우리를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는 이 차원에서 이제 반대로 하느님께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제 마음껏 이루는 그 차원으로 이제 우리 그 차원으로 우리를 이제 이끌어 주는 것 같아요. 하느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 안에서 이루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차원으로. 예, 내가 하는 차원에서 이제 하느님이 더 활동하시고 자유롭게. 예, 그래서 나도 그 하느님의 활동을 이제 예, 이렇게 잘 식별하고 찾고 바라보고 또 이렇게 그것을 따라서 이제 하느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여정이 되는 거죠. 진짜 의미의 신앙생활이. 이제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이제 나쁘고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해왔던 차원에서, 이제 내가 더 이제 주도권을 갖고 뭔가 했던 차원에서 하느님이 예, 당신의 일을 예, 당신이 주도하시는 차원으로, 하느님이 이끄시는 차원으로 이끌 때 그렇게 우리를. 예, 인도할 때 예, 일으키시는 일들 방식이 이제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때 예, 하느님께서 당신의 일을 음,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이제 내 안에서 이루시는 더 깊은 차원으로 예, 우리를 이끌 때 일으키시는 방식들이 뭐냐 우리에게 목마름을 이제 느끼게 한다는지 메마름 예, 몸이 건조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기도를 이렇게 하면 뭔가 충만하고 뜨겁고 뭔가 가득 차한 것 같고 뜨겁고 뭐 이렇게 뿌듯하고 뭐 뭔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같은 기도. 어제, 지난주에, 얼마 전까지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뭔가가 내 안에 이렇게 꿈틀거리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무미 건조함, 메마름, 목마름 뭐 이런 것을 느끼게 된다. 하느님이 당신이 우리를 예, 당신이 주도하는 차원으로 이끌 때 예, 이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주로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 되게 새로운 이제 시각을 우리가 우리가 갖게 하는 것이죠. 또 때로는 내가 애써서 애써서 이렇게 하고자 했던 그그 그 일,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부의 방식으로 당신 하느님이 더 깊은 차원을 이끌 때 이런 방식을 우리는 뭐좀 별로 원치 않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하느님은 이런 방식을 주로 사용하신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당황스럽고 예기치 못한 일들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서 당황스러움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움을 겪게 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뜻뭐 의인의 고통,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뜻하지 않은 그런 고통들, 어려움들이 이제 이렇게 그런 순간을 통해서 하느님은 우리는 이런 방식을 좀 받아들이고자 환영하기 어렵지만, 이 방식으로 하느님은 더 깊은 차원으로 당신이 더 주도하시고 당신이 더 활동하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이렇게 일으키신다. 뭐다1 0로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의 경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를 들면 뭐그 성인들이 이제 어둠 밤뭐 이렇게 그런 시간을 겪는 것과 같은 그렇게 뜨거웠던 성인들도 정말 하느님이 계신가 마더델서 성녀도 오랫동안 하느님의 현존을 이제 그것을 체험할 수 없어서 오랜 기간 그렇죠. 그 정말 거의 이 삶의 대부분이 선님을, 현존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차원의 삶을 오랫동안 살았다고 고백해서 굉장히 큰 논란도 있었고 사람들이 깜짝 그마더들서 같은 분도 뭐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보통 그동안에 이, 이걸, 이게, 이걸 전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 생각이 들어요. 목마른 메마른 무미건조함도 거부하고 들어주지 않으시고 또 예상하지 못한 일을 일으키시면서 당황스럽게 하고 어려움, 고통,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 동안에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 동안에는 하느님이 더 이상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는다, 은총을 주지 않는구나, 하느님이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이렇게 내가 하는데도 나 사랑하지 않는나보다, 하느님이 나를 이제 버리셨나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았죠. 많은 경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른 예를 들면. 뭔가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돼서 그러면 예를 들면 더 그런 얘기 했을 때 신부님이나 아니면 열심히 하다는 신자분들에게 그런 나눔을 했을 때 들, 들은 얘기 뭐예요? 어, 더 기도해. 더 많이 기도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이런 식의 해석을 우리가 많이 했었다고요. 이것이 하느님이 당신이 주인으로 네,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한 과정이야라고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 아마 거의 없지 않는가. 대부분 아직도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런 것은 나쁜 것, 목마른메마른 무미건조한 뭐 거부, 거부, 뭐 당황스러운 예상하지 못한 결과, 고통, 어려움은 나쁜 것. 예, 이거는 이런 생각 안에 예, 우리가 갇혀 있지 않는가. 이것이 하느님이 당신이 우리와 더 깊은 차원 관계를 맺고자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그런 전환이 예,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이제 지금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어떤 경우는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막 이제 자기 죄책감 제, 자기 탓으로 모든 것을 막그 죄책감으로 나를 뒤집어 씌우고 내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그때 누구한테 잘못해서 그래 내가 그때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내가 그때 신부님이 하라는 시키는 거안 시켜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나보다 이런 차원으로 이런 해석을 했지 않았는가 그래서 신앙이 태보의 순간이고 이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결과구나. 이런 식의 해석을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했는데, 그, 그렇지 않다. 그것이 이런 차원이, 이런 목마름, 메마름, 몸이 건조함 이런 것들이 하느님이 당신이 우리를 더 깊은 차원을 이끌기 위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는 다 것이죠. 바로 나에게서, 예, 이제, 하느님께서는, 이제, 예, 그런 일을 통해서 이제 정말 내가 한 노력이나 내가 한 희생이나 내가 한 업적이나 내 기도가 아니라 당신을 믿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 그래서 내 노력으로, 내 기도로, 내 희생으로 희생으로 되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이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가 하느님이야. 네 기도가 하느님이 아니고 네 희생이 하느님이 아니고 네 업적이 하느님이 아니고 네 봉사가 하느님이 아니고, 네 봉사가 하느님이 아니고 내가 하느님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방법으로써 거부 거절 뭐 이런 것들을 일으키시는 것이다.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조금 뭔가 고통이나 어려움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지고 내가 그것을 딛고 더 깊은 차원으로 갈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중심으로 내가 뭘 했고 못했고 잘못했고 이 차원에서 이제 하느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주도권이 이제 하느님께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느님께서 아주 유용하게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어쩌면 저, 저, 저,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우리 힘을 빼질 않아요.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주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어쩌면 좀 표현 조심스러운 표현지만 이 우리가 무력해지도록 내 노력으로 다 되지 않는구나. 내 희생으로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 기도로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느님이 이끄시는 것이구나 하느님이 이루시는 것이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의 그러니까 조금은 우리의 힘을 빼도록 하는 방식으로서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쓰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참된 의미에서 영적여정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 아까 얘기한 대로는 과거에는 우리가 그런 생각들 이제 태보 신앙의 태보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건 참된 영적여정에 있어서 겪어야 될 아주 중요한 초대의 순간이다 하느님께서 이제 더 깊은 차원으로 가자는 초대의 순간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이시면 그 순간에 다시 일어나서 이제 길을 갈수 있는 것이죠 이제, 하느님 편에서 이 순간은 더 우리를 이끌고자 하시는 순간이고, 당신이, 당신이 이제 더 주도하시겠다는 그런 사인인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만 힘 빼, 내가 할 거야, 내가 이끌 거야, 내가 이끌 거야, 내가 하느님이니까, 내가 너의 하느님이고, 내가 이끌 거야. 그러니까, 그런, 그런 당신이 주도하시겠다는 그런 사인으로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꼭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적으로 이런 순간들, 이제 메마름 뭐 이렇게 거부, 목마름 뭐 거절, 어려움 고통을 이제 다음 더 깊은 차원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순간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아주 성실하게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하느님을 찾고 기도하고 노력한 사람들이 보통으로 이 과정을 겪는다 네. 뜬금없이 그냥 아무나 그 아무나 맥마름은 뭐 이제, 이제 신앙생활막 시작한 사람에게 메마름을막 갑자기 막 고통을 뭐 그런 경우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으로는 신앙생활을 차근차근히 잘 해온 사람이 이메마름과 목마름과 거불과 거절과 하느님의 부재와 하느님이 현존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순간을 겪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순간은 태보나 내 부족함, 부덕함 때문에 일어나는 차원이 아니라 하느님의 초대, 더 깊은 차원으로 이제 가자는 나와 더, 더 친밀한 관계를 맺자는 그런 초대의 순간이다. 네, 그렇게 돼서 이 초대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제 하느님께서 점점 더 이제 이 초대를 응답하고, 아, 그 고통의 순간이 아까 얘기한 대로 더 좌절하고 이제 내가 이제 나를 제, 죄로 단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 하느님이 더 나를 초대하시는구나라는 걸 받아들이면 이제 이 안에서 하느님이 예, 자리가 이제 확장되기 시작한 것이죠. 내 안에서 이제 내 틀에서 내가 주도하는 틀에서 벗어나서 더 넓고 큰 차원에서 하느님이 이제 예, 하느님이 정말로 당신의 일을 아, 이루어 가시는 하느님. 이제 하느님이 진짜 내 안에서 하느님이 되시기 시작한다. 이렇게 확장 그때 예, 지난 시간 얘기한 것처럼 그 넓은 하느님을 이제 만나게 되기 시작하면 아 진짜 하느님을 만나기 시작되면 내가 넓어지고 그럼 영원한 생명도 이제 우리가 아,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아 그런 확장 안에서 영원함에 대한 그런 감각들 그런 것들이 자라나서 이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 어 그래서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이 나일 것이구나 내가 예, 여기서 죽지 않. 끝이 아니구나 예, 죽음으로 끝이 아니구나라는 그 안정감 그큰 어떤 평화를 갖고 넓은 삶을 또 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느님을 진짜 믿는 차원으로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이, 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그동안에 잘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반복이지만 또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이것을 이제 오늘은 또그 성경에서 이런 근거들, 뭐랄까, 성경에서 넓고 크신 하느님, 그, 진짜 하느님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들을 함께 또 살펴보면서, 이렇게 함께 이 부분을 계속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같이 그 내용, 계속 같은 내용으로 좀 이렇게 해석을, 해설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주 하느님이 권능을 떨치며 오시리니 그의 팔이 정복하시리라. 보라 상급을 가지고 오시나니 각자의 업적이 그 앞에 나타나리라. 목자처럼 당신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하나 가슴에 품으시고 젖먹이 딸린 어미양을 몸소 몰고 오시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유배 갔다. 뭐 이렇게 고난당하는 백성들 다시 모이는. 다시 불러 모으는 그걸 이제 표현한 거죠. 시 다시 품에 이제 안고 그 양떼를 먹이고 어린 양들을 가슴 팔에, 팔에 앉아서 품으시고 몸소 몰고 오신다.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서 누가 이제 하느님의 크심, 하느님의 하느님이 하느님이심을 표현하는 거죠. 누가 바닷물을 소농콤으로 되었으며 소농콤으로 바닷물을 이렇게 누될수 있는 될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늘을 장병으로셀수있 제었더냐. 누가 우리 중에 누가 그럴 수있 하느님만이 그렇게 크신 분이라는 얘기 하는 거죠. 누가 땅의 먼지를 말로 되었으며 먼지를 땅에 수많은 먼지를 말로 될수 있는 분. 산을 저울로 달고 저 우리 산과들 언덕을 천층으로 달았더냐. 누가 그렇게 할수 있는 분이야? 누가 감히 이 부분이 아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죠. 주님의 뜻을 좌우할 수 있으며, 그분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이랬다, 저랬다. 이게 이제 그렇게 쉽게, 쉽게, 아주 가볍게 좌우할 수 있으며, 또 그분의 뜻을 내가, 그분을 뜻을 막 내가 내 뜻을 그분의 뜻이라고 막 말할 수 있겠으며, 그분의 고문이 되어서 가르침을 드릴 수있으랴 누가 그분에게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분에게 그럴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누가 감히 그분에게 의견을 드리고 이래라 저래라 하며 그분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드릴 수 있느냐 왜 주님 이 길이 맞는데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웃음> 이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누가 감히 그분에게 깨우침을 드리고 처세의 길을 가르쳐 드릴 수있으랴 보라. 민족들은 두레박에서 떨어진 물방울이요. 우리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들. 두레박에 떨어진 우리 물방울. 천칭에 달린 가는 먼지, 우리 먼지 같은 존재인데 섬들도 고운, 저 섬들도 고운 먼지가루, 그런 먼지 같은 그 가루에 지나지 않네. 그분의 크심에 비하면 우리 얼마나 미소하냐. 이온 세상 만물이 얼마나 작으냐. 그러니까 그분의 지혜, 그분의 크심. 그거 그 하느님 진짜 우리 하느님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우리 이렇게 갖춰놓은 하느님 내 기도나 들어주셔야 되는 하느님 차원하고 이거 너무 다르잖아요. 이런 차원의 하느님을 만나야 되겠죠. 네, 진짜 하느님이죠 이런 하느님이 레바논의 숲도 레바논의 뭐숲그 울창한 숲도 땔감으로 쓰기에는 별거 아니고 그것도 엄청난 것 같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뭐 레바논의 나무가 얼마나 좋은지만 하지만 땔감으로 그분에게 쓰기에는 아주 고작 것 없고 그곳에 짐승들도 번제물로 바치기에는 부족하도다 모든 민족들을 모아도 하느님 앞에는 얼마나 미소하나 이스나만 허무하게 짝이 없도다 얼마나 우리가 미소한가 참 아름다운 시편이죠 하느님의 크심 하느님의 그 넓으심 그런 하느님을 우리가 진짜 하느님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하느님을 믿으면 아까처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들어주지 않습니까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분에게 의견을 드리고, 내가 그분에게 가르침을 드리고, 왜 당신 그렇게 합니까? <웃음> 그 그렇게 작 내가 네, 그분의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그분의 크심, 그분의 크심, 온 세상 우주 만물 뭐 레바논 뭐뭐온 세상 이 모든 것도 아주 작은 것 그, 그분 앞에 작은 것인데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지혜가 당장 내 것이. 이, 되고, 안 되고, 이, 이 차원으로 그분을 평가, 판단하고, 이래라, 저래라, 우리가 예, 할수 있겠는가. 진짜 하느님을 믿, 믿는다면 그렇게 말할 수 어, 없다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하느님을 믿는다는 차원은 이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 얼마나, 그, 예, 크신 하느님, 자유로우신 하느님. 예. 또, 이제 10편, 이제 98편도 한번 볼게요. 예, 주께서 다스리시니 만백성 무서워 떨고 캐르믄 위에 앉아계시니 땅이 흔들리도다. 시온에 계신 주는 위대하시니 만백성 위에 위에 높으시도다. 역시 하느님이 이제 크신 분이라는 얘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크시, 크시고 두려우신 당신 이름을 그들은 마땅히 기려야 하오니 거룩도 하오신 그 이름이니이다. 정의를 사랑하는 임금은 굳세오니 당신은 바른 것을 세워주시고 법과 정의를 야구반에서 베푸시나이다. 하느님 정의로 오시고 바른 것을 세우시는 그런 하느님이시라는 얘기죠. 당신의 정의, 당신의 뜻, 당신의 지혜를 이루시는 하느님. 그, 그런 하느님. 너희는 우리 주 하느님을 높이 받들어 당신 등상 앞에 엎드리라. 거룩도 하우신 그분이시다. 크신 하느님, 그분 앞에 엎드려라.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분은 하느님을 맞아들이는 거고 모세와 아론도 당신의 사제들 사무엘도 그 이름 부르는 하나였으니 그 훌륭한 사람들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당신께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 그 성인들 하느님께 부르지는 그들의 기도를 당신이 들어주셨도다. 하느님, 하느님 진짜 크신 분 구름기둥 속에서 그들에게 말하실 지 그들은 들었도다. 당신의 명을 그들에게 내리신 대명을 들었도다. 이 네. 네, 부분 중요해요. 우리 주 하느님 당신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나이다. 네, 하느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나이다. 근데 어떻게 그들의 죄악을 갚기는 하셨어도 하느님은 그들에게 너그러우셨나이다. 우리 주 하느님을 높이 받들라. 그 거룩한 산 앞에 너희는 엎드려라. 우리 주하나님은 거룩다우시다. 예, 이 8절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예, 나눠볼게요. 우리 주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은 그들에게 응답하셨나이다. 그들의 죄악을 갚기는 하셨, 하셨어도 하느님은 그들에게 너그러우셨나이다. 우리가 믿어야 될 하느님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죄악을 갚기는 하셨어도 음, 하느님은 너그러우신 분이라는 그,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우리 2차원으로 확대될 때 우리 안에 하느님을 믿는 차원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어요. 이 얘기를 더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8절 우리 주 하느님 다시 한번 당신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나이다. 그들의 죄악을 갚기는 하셨어도 하느님은 그들에게 너그러우셨나이다. 이 부분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하느님 우리가 원하는 하느님 내가 바라는 하느님. 그리고 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되는 하느님을 우리의 하느님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하느님,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 주시하느님이 구체적으로 말하는 내가 바라는, 하느님,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신하느님 네. 무조건 좋은 일만 일으켜줘야 돼요. 나한테 나에게 무조건 네, 네. 잘해주셔야 되고 나에게 무조건 내가 원하는 좋은 것만 해주시는 하느님이 돼야 되는 차원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아주 강하죠. 이, 이게 뭐, 이, 이거 뭐이 희망할 수 있는 이게 당연히 네. 이, 이게 잘못됐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 차원이 이제 확장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차원도 맞아요 이 차원도 맞는데, 이 차원도 맞는데 이것이, 이것이 이제는 것이이 왜냐하면 이 차원이 위험한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차원이 굉장히 좁고 위태로운 이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게 도움이 되는 대로 이익이 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런 차원에서 하느님을 기다리고 이 믿는다면 하느님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고요. 온전히 그래서 이게 위험하고 위태롭다는 아주 위태위태한 개념 안에서 믿음, 이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런 차원으로 아주 좁게 하느님을 이제 믿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요? 해 이집트에서 탈출해, 이집트에서 구출해주신 그 하느님을 금세 잊어버리고 모세가 그 신하의 산에 올라가서 하느님 계명을 받고 하느님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중에 밑에서는 뭐라고 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자기들 또 뭐야 바알신 상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 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죠? 네. 우리를 끌어주신 하느님 잊어버리고 내내걸또 빌어서 뭔가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차원으로 또 음, 이제 거기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원하고 바라고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되는 것을 희망할 수 있어요. 희망할 수 있다는 지나는 신에게 희망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어요. 네. 당연하죠. 우리 그럴 수 있어요. 바랄 수 있어요. 네. 그러나 거기까지가 우리의 몫이에요. 희망하고 기대하고 주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해주십시오. 네, 이것 좀 내가 일이 어려운데 네, 우리 아이들 이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 거기까지 우리 몫이에요. 네, 거기까지. 네. 그 다음에 몫이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몫은 거기까지고 그것을 이루어주시고 하느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하느님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하느님에게 몫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죠 네. 우리는 희망할 수 있어요 기대할 수 있어요 기대를 걸수 있어 바랄 수 있어요 네. 거기까지 그리고 그, 그 나머지는 이제 하느님의 몫이에요 그것을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 네. 그것은 하느님의 몫시라는 거. 그러니까 분명 하느님이 몫시 있다는 것을 우리 인정하면서 기도할 때는 기도가 굉장히 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대로 돼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우리 그죠? 주님의 종입니다.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뭐 아버지 제뜻이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이 거두어 주십시오까지가 예수님. 희망하고 기대하고 청할 수 있는 기도였어요. 그러나 중요한 예수님 뭐라고 붙였어요?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 그러나 제 바람은 이거지만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당신의 뜻을 이루십시오라는 굉장히 확장이잖아요. 열려있고 굉장히 넓어진 기도잖아요. 네,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하느님의 몫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 그래야 하느님 살아있는 분이죠. 네, 우리 안에서. 당신이 할 일이 있어야 하느님이죠, 우리 안에서, 그죠? 우리 안에 하느님의 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돼요. 이거 생각보다 우리가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은 것이 오면, 에이, 하느님, 뭐야, 하느님, 성당 다녀도 소용없어.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느님의 목순, 하느님의 목순, 중요한 것은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느님의 목순, 하느님은 그분은 내가 꼭 내가 희망하고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일을 기대하는 그 일을 그대로 이루어질 의무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느님 로보트잖아요 그렇죠? 하느님에게 맡겼잖아요 저는 여기까지 희망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뜻이 뭐였어요? 십자가 네.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지금 땀 흘리면서 이잔 고통의 잔곧 닥칠 십자가 죽음 예, 거어주십 그러나 제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대로 하십시오. 예, 내가 희망하고 바라는 것이 있지만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고 그그그 그, 그 뜻이 뭐였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었고 예수님은 그 목숨 이제 받아들였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희망하고 바라 원하고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대로 하느님께서 그대로 해줄 의문 그대로 해 주기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명령할 수없다 당연하지 하느님에게 어떻게 아까 10편 다 들은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며 좌우하며 가르침을 드리고 네, 그럴 수 있는가 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느님이 당신의 뜻을 안 이루셨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부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 하느님이 내 안에서 이루기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나? 그 우리들 생각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천층의 그 뭐야 그 먼지 뭐 그런 물방울 같은 우리 우리의 그, 그 우리가 바라는 그 일이 우리에게는 전부 같지만 하늘 하느님, 그 끝끝이 하느님이 보실 때는 그걸 안 이루어주는 것이 그 그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지금 당장 해주지 않는 것이 그 크신 하느님에게는 당신의 뜻을 이루는 수 있다는 거 우리 그걸 믿어야 하느님을 믿는, 믿는다고 믿는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진짜 진짜 우리 하느님 믿는다는 거 무엇인가 계속 거듭되지만 잘 생각해요. 네, 왜 하느님은 우리의 간절한 바람 희망에 때때로 아니 자주 무응답하시는가 이거 아까 뭐 계속 반복되는 내용 이어지는 내용인데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희망하는 것 중에 우리는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청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청하겠죠 그러나 크신 그큰 영원하신 하느님 아까 얘기한 그 삼라만사 레바논의 숲도 뺄까으로 쓰기 부족 그곳에 짐승들도 번제물로 쓰기 부족하신 그온 우주만상 뭐이 지구는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가둘 수 없는 그 하느님 영원하시 끝도 시작도 끝도 없는 그 하느님의 눈으로 봤을 때 너에게 그게 도움이 안돼 그분이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주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희망하는 것이 우리 눈에는 참 좋아 보이고 정말로 당장에 이것이 전부인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영원하고 크시고 뭐. 그 그런 무한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눈에는 얼마든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우리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걸 믿는 것이 그래서 지금 안 열어졌어도 아 하느님의 뜻은 나의 뜻과 다르구나 하느님의 눈으로 하느님 그 영원하신 하느님에게 이 하느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과 다르구나 하느님이 이, 이것을 이 원하지 시 않으시는구나 난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당신의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라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계속 갈수 있는 거예요 그 넓으신 하느님과 함께 우리도 넓어지면서 요렇게요것이 되기만을 기다리는 그 차원에서 이 넓은 온 우주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차원으로 우리도 이게 확장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래서 때때로 자주 우리의 바람이나 희망이나 우리가 기대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노력한 대로 예, 되지 않을 때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충분히 있다. 이런 이유이다. 크신 하느님이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다이루어지 의무가 없으시다. <웃음> 그죠? 예,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고. 되게 아름다워요. 너의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 이 하느님의 길그 넓으신 길, 오, 무슨 길을 통해서그 어떤 길을 통해서도 당신의 선함을 이끌 수 있는 그 하느님이에요. 그러니 내가 준비한 길이 고작 몇 개나 있어요. 그분을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길들도 많지도 않아요. 고고길그 고고 차원에서 그분을 받아들이려고 그, 그렇게 왔을 때, 아이고 하느님 진짜 이 하느님 맞네라고 하는 차원은 이제 아주 좁은 차원인 거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너희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 굉장히 저는 이, 이, 이걸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 하느님이 얼마나 크시고 넓으신가. 그래서 내 일이 잘 되지 않아도 이거 이런 말씀 생각하면 굉장히 다른 길로 하느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가 보다 라고 또 힘을 낼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이 있듯이 내 길은 너희길 위에 내 생각은 내 너희 생각 위에 드높이 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저에게 한 가지 이제 이런 제이 이제 신앙의 여정을 걸으면서 제안에 있는, 제안에 이렇게 자라난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이제, 이제 크게 예전에는 저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실망스럽고 당황하고 이게 뭐냐 도대체 내가 이게 이걸 게 하는 게 맞는가 내가 이걸 계속해서 뭐 하나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그러나 이제 이런 하느님 조금 크고 넓은 이런 지금 이사에서 55장 8절 부절에서 말하는 이 차원의 하느님을 이제 받아들이니까 아이고 하느님의 뜻이 내 뜻하고 다르구나 다른가 보다 다른 방식으로 이 일을 원하시고 내가 그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이제 하느님의 방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뭔가 그분의 방식이 뭔가 사지려고 하고 또 길을 나설 수 있고 계속할 수 있고 용기를 내서 실망하지 않고 그렇게 살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게제안에 아주 좋은 열매처럼 이렇게 맺어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느님의 지혜와 나의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네, 우리 뭐 유한한 이 땅에서 고작 1 0 0년 정도도 안 되는 삶을 사는 우리의 지혜와 그 하느님의 지혜를 우리가 그래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예, 그렇게 판단하는 건 너무 위험한 예, 하느님 뭐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직 하느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못하다는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당,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바람대로 되지 않은 것을 실패라고 우리 말할 수 없어요 다른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다른 길로 다른 방식으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예, 정말로 하느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의 이끄심에 내가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느 님을 이런 하느님, 정말 그런 우리의 생각 넘어서 저 위에 저 높은 더 크고 넓은 그런 하느님을 믿기 시작한다면 정말 참된 하느님을 믿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희망하지만 희망하지 희망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하지 않고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꼼꼼히 생각하고 나의 뜻과 다르구나 이제 내가 그분의 뜻은 무엇이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찾아서 살아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차원에서 우리 주 하느님 당신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나이다. 그들의 죄악은 갚긴 하셨어도 하느님 그들에게 너그러우셨나이다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네. 하느님은 우리에게 우리 죄악을 갚을 수 있어요. 우리 죄짐은 잘못하면 그것을 마땅히 그 그거에 대한 뭐, 뭐, 뭐 처벌을 받아야죠. 그러나 네. 그러나 여전히 너그러우신 하느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느님은 나쁘신 분이 아니고 응답해주지 않았지만 이제 하느님은 나에게 쓸모없는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당신의 뜻을, 당신의 소하신 뜻을 다른 방식으로 이끌어 간다. 그너그러운 하느님을, 우리 이런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얼마나 커요? 이게 얼마나 넓어요. 그죠? 얼마나 넓은가. 아, 그죠? 그렇게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예, 희망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니, 그러니까 하느님은 사랑이시니 분노하실 수 없다. 하느님 사랑인데 어떻게 분노할 수 있나? 근데 성경에 분노하시잖아요. 분노하시고 네? 벌주시고 유배도 보내시고 네. 이스라엘 백성 벌을 주실 수 없고 하느님은 사랑이시니 분노할 수 없고 벌 주실 수 없고 고통을 사악할 수 없다는 아주 좁고 편협한 차원에서 넘어서서 조금씩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그분은 그런 길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그 어떤 길로도 그 고통으로 어떠면 그 내가, 내가 나에게 버릴 수도 있는 나에게 상처일 수 있고 아픔일 수 있는 그 길로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당신 헌하신 뜻을 이루실 수 있다. 어떤 그 어떤 방식으로도 당신의 선을 이루시는 하느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고통 중에도 신앙 부분을 믿는 것이죠. 잘해줬으니까 하느님을 믿어. 은총 주셨으니까 하느님 믿어. 모든 일이 하느님 믿으니까. 하님 믿음 뭐뭐 개신교 식당에 뭐뭐 뭐 모든 일이 잘 되리라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 그러니까 좀 안타깝지만 개신교가 저는 참 위험한 이유. 뭐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개신교 안에서도 참 정말 올바른 하느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 많지만 얼마 전에 조용기 목사 이제 돌아가셔갖고 뭐막 자꾸 유튜브에 막 이제 막막 막 뜨는 거예요. 뭐 옛날 에 했던 설교 야 근데 막 훌륭한 설교라고 뜨는 거 보니까 다 그런 기복적인 거예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신 하나님 은총 주시고, 뭐, 복 주시고, 뭐. 그, 그거에 막, 아멘하고, 막, 막, 막, 막 그런, 그런, 막, 와. 참, 그죠? 어, 어이가 없는데. 네, 그래서, 참,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 그,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그러니까 고통 고통이라는 게 닥치면, 하는님이 쳐버린 거예요, 그거는. 벌 주신 거고, 당신이 교회에 봉헌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와, 막, 막, 아멘, 아멘 해요, 막, 막. 아, 참, 그래요, 그죠? 그런 천 넘어서서, 어, 하느님 자유롭게, 그 어떤 길로도, 분노일 수 있고, 버릴 수도 있고, 고통일 수 있고, 상처일 수도 있지만, 그 어떤 길로도, 분명 당신의 사랑을 갖고, 우리를 계속해서, 그시고 계시다는 걸 더, 믿을 수 있는 차원으로 가야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예상하지 못한 고통들 넘어야 될 걸림돌들 일들 그런 거다 어떻게 무엇으로 그런 걸 마주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어떻게 그런 세상에 펼쳐지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가 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이고 또 계속 한두 번, 세 번은 최소 두번 정도는 더이 이야기를 계속 할것 같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일들이 우리를 처벌하고 벌주시고 우리 퇴보하는, 우리를 버리는 차원이 아니고 그 넓으신 하느님을 이제 알아보도록, 믿도록, 만나도록 이끄시는 굉장한 초대의 순간이라는 거, 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간절함. 그러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확장이 일어나고 변화된 삶, 넓은 삶을 우리가 살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오늘도 또 드리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예, 이제 거의 뭐한 50분 정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를 또뭐 열으시고. 네, 뭐 오늘 드렸던 이야기에 대해서 하고 싶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시고 뭐 느꼈던 것도 괜찮고 아니면 뭐 영감이 떠오른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의문 나는 거나 질문도 있을 수 있고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제 우리 이벌서열 번째 만났는데 <웃음> 네, 예. 없으십니까? 공기를 내십시오. 그러면은 오늘도 제가 부탁을 드야겠네 일단은 우리 오늘 또 고맙게도 제일 일찍 와 주신 공동의 박혜원 자매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 있나요? 네. 어, 마이크.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네. 제가 처음에 성소곡에서 신부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듣고 용기를 받아서 네. 쉬고 있는 동안에 저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죄책감 같은 게 있었는데 음, 그 동안에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거든요. 아 어, 네. 예, 네, 근데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성서분과 뭐첫 아, 모임 시간에 아 연수 네, 때 그래서 제가 네네 네. 네, 네. <웃음> <그래서, 웃음> 아그 말씀을 듣고 되게 용, 위로가 됐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좀. 쉬고 있는 중에 좀 너무 죄송한데 그래서 이런 모임도 해야 되나 좀 고민도 되고 음. 했는데 신부님 그때 말씀 듣고 아 나는 나도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용기내서 모임도 항상 나오게 되고 네. 또 이런 제가 신부님께서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되게 오랫동안 많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네. 네, 신앙생활하는 때도 제 안에서 주님을 어떻게 만날지 네. 굉장히 혼자 그냥 뭐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네.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저는 지금 굉장히 좋아요. 네. <웃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고맙습니다. 네. 예. 예,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리시죠? 들리시죠? 죄송합니다. 제 음소 렸습니다 제가 잘못돼서. 예 나누실 분예 아이고 제가 방금 얘기한 얘기는 나를 아는 것이 곧 하느님을 아는 것과 같다는 얘기했어요. 음소가 됐었는데 왜냐하면 하느님 없이 나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 우리 물론 뭐 여러 정의를 세상에 살면서 가족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데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정의는 하느님에게서 하느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가 가장 확실한 안전한 아름다운 정의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아는 것, 은곧 하느님을 아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뚜렷해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네. 혹시 또 나누실 분 자유롭게 있으신가요? 있으십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네. 그러면, 네, 우리, 그, 당진 쪽에서 한 번, 최옥선 에스텔 자매님, 네, 혹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와, 안녕하세요. 아, 오늘 차에서, <웃음> 마이크 켜시고요. 아, 네. 제가 차에서 듣느라고, 예, 예. 중간 중간 네, 아. 좀 그랬어요. <웃음> 저는 네, 별로 그렇게 뭐할 말이 없어요. 아, 그래요? <웃음> 요새 신상생 아주 재밌게 감사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 <웃음> 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예. 우리 그러면은 요번에는 그 연화 김 이렇게 들어오셨네요. <웃음> 한 말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연화 김, 김연화 자매님 같으신데 계신가요? 안 계신가? 안 계신가 보다. 켜놓고 어디 잠깐 가셨나봐요. 그러면 이제 한분만 더그 순성의 최마리아 자매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신부님 말씀 들으면서 지난 어디 살아왔는지 자꾸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되고 예, 어 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여태껏 이제 지내오면서 그러니까 삶의 굴곡이 어, 없잖아 많이 있었긴 한데 그 동안 제가 드렸던 기도들 그 당시에는. 뭐라 까 어떻게 보면 아까 저도 당황하던 시절이 되게 많았어요. 신부님, 네. 아, 하느님은 이제 원망하기도 했고, 네. 하느님은 떠나, 떠나 있었던 시절도 있었고, 또 지금은 이제 신앙생활 이제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서 이렇게 돌이켜서 보면 제가 원했던 그 기도들, 아니면 제가 바라던 것들이, 네. 전, 그러니까 제가 원했던 방향은 아니지만, 지나고 보면 저한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방향으로 음... 다 응답해 주셨더라고요 이미 네. 이미 저한테 이미 응답해 주시, 저, 주셨다는 거를 느끼고 되게 음... 감사하면서 지금은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맞아요 그죠 진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우리의 짧은 지금 뭐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희망하고 바라고 원하고 뭐 순수한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죠 그렇게 매달릴 수 있고 그러나 이제 그대로 되지 않았을 때가 우리에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순간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것인가 아, 그냥 그 순간에 하느님을 등지지 않고 여기 뭐 계신 분들은 이미 많은 경험들이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그 순간이 하느님이 당신의 뜻을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식으로 이루시는 때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또 지나고 나면 진짜 더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아 그때 그래서 이게 그렇게 이렇게 됐구나. 맞아요. 그래요.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한 시간 정도 우리 또 이렇게 9월 마지막 모임 잘했고 또 이제 10월 점점 깊어가는 이제 가을이고 또 특별히 이제 저희들 예신들 저희도 좀 답답한 마음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이제 나라에서도 코로나 이제 뭐 계속 많이 심각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통제하고 하는 쪽만으로는 이제 살수 없으니까 조금 이렇게 열릴 가능성이 이제 보이는 것 같아서 저희도 그렇게 되면 지금은 이제 계속 아이들하고 직접 못 만나니까 그 만남을 준비하는 간접적인 준비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아유 이게 조금 그렇다. 좀 애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한계가 너무 많고 그래서 좀 헤매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봉사자 모임 계속 준비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또 특별히 고등부, 여기 혹시 고등부 예신, 이제 중삼에서 고등학생들, 예신 두신 부모님들은 또 분과장님들은 조금 더그 아이들, 특히 중삼에서 고1 올라갈 때 많이 아이들이 이제 포기하고 이렇게 다른 길로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조금 더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도 조금 그 중3부터 고등부는 더 이렇게 좀 성소국에서 더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이제 10월에는 그 친구들에게 전화를 한 번씩이라도 전화라도 한번 목소리라도 한번 듣고 싶다라는 차원서 수연님하고 둘이서 이렇게 전화를 할 예, 예,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또 이제 신학교 지원하는 친구들 올해 이제, 수, 이제 수능 보고 뭐 이렇게 준비하는 친구들 잘 남은 기간 이제 한달 정도 수능 한달 조금 더 남았는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침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아버지 저희들 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신이 얼마나 크고 넓고 좋으신 하느님이신지를 신뢰할 수 있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도와주소서 또한 9월 한달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직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이온 세상 모든 사람들 당신의 자비와 사랑으로 계속해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